한 업. 어. 앞으로. 후.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후. 호흡 패턴이 너무 가쁘신 분들은 일어나는 순간에만 내쉬세요. 후. 다섯 개 더. 이제 고관절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앉는 범위는 쉬워졌을, 쉬워졌을 거예요. 앉고. 만세. 앞으로. 후! 하나 더! 자, 다음은 와이드 스쿼시에요 다리를 오픈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앉았다가 엉덩이를 들어서 허벅지를 늘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이번엔 차렷할게요. 다시 앉고 허벅지랑 엉덩이 트레치했다가 일어나서 후! 이 동작도 허리가 꺾이지 않게 계속해서 복부 근육에 힘을 쓰셔야 돼요. 후. 화이팅! 파이팅! 자, 여기서 운동 강도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만 만세하시면 돼요. 다섯 개 더. 하나. 이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무릎이 열려있고 무릎 위치가 많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개더 갈게요. 후, 하나 더. 자 다음은 두 다리를 몸을 내로 스쿼트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사이드 터치를 해볼거예요 골반 잡고 진행할게요. 이번엔 오른쪽부터 하나 앤둘 약간 리듬감이, 리듬감 있게 꼭지점으로 하나씩 발끝을 터치하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터치 무게 중심은 뻗는 다리쪽이 아니라 가운데 서있는 아기에요. 언제나 몸통과 그 밑에 지지다리에 힘을 주시고 다리를 뻗는 순간에 몸의 중심부로부터, 중심부로부터, 중심부로부터 다리를 뻗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뻗고, 뻗고 숨개했나요그 상태에서, 이기 끝났죠? 천천히 상체를 세우세요. 배에 다 힘을 주세요. 배씹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둘, 그리고 옆으로 예쁘게 무지개를 거꾸로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셋. 정말 길게 나가야 돼요, 넷. 다섯. 챌린지 주고 싶으신 분들은 양손 머리 뒤 힘든 분들은 골반, 더 힘든 분들은 의자 또는 벽 잡으세요. 열개 갈게요. 반대쪽. 다섯 개 있나요? 열개 있죠? 하나. 반대쪽, 둘. 키 커지는 느낌을 계속 사용해요. 셋. 넷. 호흡 뱉으면서 후. 다섯. 다섯. 다리부터 다시 뻗을게요. 복부 인과꼬리뼈를 아주 살짝 말아주는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고 홀드합니다. 10초 셀게요. 5초 더. 다리가 계속 발끝 방향으로 전진하듯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자, 거기서부터 익스텐션 할게요. 하나, 상체를 아주 살짝 세우고, 둘. 피커지는 느낌으로, 셋. 넷. 열었고 복부 힘을 썼고요. 반대다리를 뒤로 뻗어서 중심을 먼저 잡아주세요. 발 아래쪽에 서있는 애들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고요. 뒷다리를 계속해서 발끝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5초 더 셀게요. 거기서 은 익스테이션 할게요. 상체를 조금 더 세워주시고 하나, 둘, 복부 힘을 일찍 알아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섯 개 15개, 레그레이즈 15개, 브이올드 10초 갈게요. 잘 따라오셔요. 자, 갑니다. 15개 갈게요. 하나, 둘. 복근 운동에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할게요. 크런치의 정석과 복근의 정석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너무 많이 올라오라고 하는 느낌보다, 복부의 자극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세요. 배달하고 있다. 그리고 복근 운동을 항상 충분한 호흡과 함께 진행해주세요. 다섯 개더 갈게요. 호흡 뱉어주세요. 들고요. 허리가 그리고 코어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엉덩이 아래 손을 내놓습니다. 팔꿈치는 엄청 넓게 벌려주시고 엉덩이로 손을 놓으세요. 배꼽과 허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다리 보내고 내쉬면서 90도까지 됩니다 허리가 뜨기 직전까지 30도도 좋고 20도도 좋아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멀리 복부로 근육을 늘렸다가 90도까지만 가져오세요. 턱리들리시는 분들은 턱을 약간 당겨주시고 등이 떨어지지 않게 컨트롤 해서 계속해서 복부근육에 집중합니다. 자극도 높이, 어,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상체 올려서 이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절대 머리와 상체 컬은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다섯 개더 갈게요. 위릎풀드는요 상체를 먼저 일으켜 세울 건데 손은 허벅지 따라서 종강이까지가 배꼽을 말아보세요. 자, 손으로 다리 밀어내고 다리로 손 밀어내요. 복부가 작은 느끼고 만약에 초급자 분들은 허벅지 뒤에 잡고 그냥 배를 말아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정수리가 배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꽉 말아주세요. 그리고 뒤 모양으로 살짝 돌려서 위치고4 3 2 1 무릎 맞고 잠깐 누워주세요. 스치 15개 레그레이즈 15개 브이올드 10초 갈게요 잘 따라오셔요 야, 그 깜빡 보